I'm n 입을 대셨나요?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아 sure if y o 다 r e not sure if you're n 아! 아!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아! e not sure 오, 근데, 근데 너무 너무 제가 좋아하는 애 작품이요. 말 말하는 거 네. 올려고. 네. 네. 제가 조, 정말 좋아하는 애 작품인데 이제 이제는 좀 떠나보낼 때가 됐다. 아, 네. 네. 그리고 아마 그것 그, 그것도 같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는 또 이렇게 멘탈 케어에 또 도움이 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두 개인가요? 네, 두 개. 질문. 스포츠에 네. 좀 연관이 있나요? 스포츠에도 할수 있어요. 아, 네. 평상시도 입고 다닐수 있습니다. 시약 경기가 얼마죠? 저는 이거. 만원 바로 만원만원 3만원 3만원 만원습니다만원아 진짜로? 아니 아니 여기 너무 쓸모없는 거였어요 솔직히 아, 지도모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냥 뭔가 저한테 이제 쓸모가 없었다 이런 느낌 만원 지금까지 만원 나왔습니다 3만원 있니까만원사만원3만원만원 낙찰! 아, 와나 진짜 한기 팬이거든 요 이거랑 저희. 이거 저 인센스 스 아.. 어, 이건, 아, 이건, 이건, 어, 말이야. 말이야. 아 이거 요 너무 마음어요 축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확실히 좀 인연인데 저가 축구 때문에 또 만난 사이여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맞아. 맞아. 자 이렇게 해서 정우님의 회대전만나봤고 이번엔 님의대전보니다 일단은 저는 지금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괜찮다는 라감정을 가지고 있고 일단 정훈이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네. 형 내치면 당하지 않게라. 그래 <웃음> 그에 맞춰서 진짜 예상품이고 조금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오, 와 진짜? 약간 느낌. 선글라스 이런 거일 것 같아. 두 개를 넣어놨거두 개. 하나는 급하게 애장품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애정을 당한.. 아, 애정을 살짝 바로 당한다고.. 지금 거의 넘어왔는데 내가 1번 다.. 시작합니까? 얼로 어.. 이거 그냥 만원으로.. 15,000원 저 2만원 하겠습니다. 2만 5천원! 5만원! 5만원? 6만원! 5만원! 2배의두배 6만원! 2배, 2배, 2배, 2배, 2배! 2만 더 있으신가요? 2만 5천원! 2만 5천원? 아.. 밑장.. 이속거에이번에 마음 어었던 거죠? 데이적 한번 여도 될까요? 어, 7까지는 어, 어요오 7만 원. 너무 잘 7만 2천 원. 니까 오케이, 네. 7만 2천 원. 원.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2천 원. 따위 따위. 따위, 따위. 습니다 제가 또피션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래 됩니다. 신발에 보릴수 있어? 셀맥이에요? 쇼맥... 뭐? 어? 아어아 오케이. <웃음> <아니>, 네. 좀 마셨네. 좀 마셨네. 아 그래서 이정을 담으신 거예요? 근데 끝까지 다 열어보셔서 하나 더 있잖아요. 오, 어, 오 아, 근데? 어? 어? 어, 근데 괜찮은데? 다 어,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구매한 금액이 42만원. 아! ㅋ ㅋ ㅋ ㅋ ㅋ ㅋ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어아 이것도 좀 아, 셔야 돼요. 어 아, 네. 아빠. 안경 내가 갖고 간다 아빠. <웃음> 아 준비했어 아아 자다음에 다시 저희 멤버로 돌아와서 이네 예. 음. 그래서 누가 가져가든 다잘 쓰실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같이 쓰실 수 있게 괜찮은 것들을 몇개 이렇게 사은품가져어요시작금액 얼마로? 으로 시작할까요? 너무 살것 같은데? 만원 5천 원2원2만 5천 원3만원 아! 가위바위보? 가 아! 가져 습원니 이거는 제가 담은 그 사은품이고요. 베젤롤란 브랜드의 티예요. 우와. 아, 아, 아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아, 아, 이게 아, 그 귀엽다. 자, 뭐 이게 뭐야? 우와.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저주준님의 명품을 가지고 습니다 여러분 부탁해 주시죠.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오. 친구를 데리고 왔고, 어, 힘들 때 위로도 해주고. 카도 해주는 친구. 뿌이랑 <목소리> <호희랑> 비슷한가요? <목소리> 그래 약간 뿌이랑 <목소리> 쟤는 <피, 피, 피, 목소리> <피가 목소리> 어쨌든 플라스틱이니까 차갑잖아요. 어귀 막고. 이쁘이 이거 만나게 된건 어떻게 친구들 만났어요? 친구들 자리에서 만났어요. 혹시 음청 오신 건가요? 음청 오신 건가요? 혼어요 어제까지 함께했던 거예요 근데 남자분들도 사진이 가능한 건가요? 친구들은 좀 힘들어요. 나라에서 정한 게 있어가지고. 진짜 진짜 맞네 맞네. 제 친구들 술 좋아해요. 따뜻함과 차가운걸 공존했다고 약간 착해진 각하고 어? 사켓잔인가 봐! 사켓잔이 입을 대셨나요? 아, 아니 입은 아쉽게... 아직은... 어? 왜요? 왜? 아 털었어? 아 진짜 털어놓는 듯이 너무 싫어 진... 입을 대다가가 너무 과열될 것 같아서 아... 아... 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게 아, 방송을 아, 아... 그래. 생각해야 되니까 아, 아, 시작가 얼마 넣으 오0 0 0원 7,000원 1,000원 1,000원 1,000원 무조건 입에 됐을 거야 아, 확실해 아, 확실해 무조건 입만2원 2만 2만 나왔습니다 2만원또 입에 띄는 있으가요2만0 0 0 0원2만원2만0원 2만 아. 네, 2만 나왔습니다 2만원 2만 있습니까? 2만원 2만 2만 술잔 하나에 2만원 술잔에 전양정원님 아, 아. 사퇴짠이 아닌가 봐 뭐야? 정훈아 뭔데야 정훈이! 와 이거 진짜, 진짜... 심지어 다 드셨네 <웃음> 진짜 무섭다 아니 만들기 많네 수고하세요 아니 근 상상은 못했어요 아, 아. 아, 지금까지 너무나도 괜찮은 예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물날수 있는 뭐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나와야 돼. 응, 이런 거 싸우자. 어, 오늘 마시면 되겠네. 근데 옆에서준호님이 사케 해가지고 바로 거기에 손서 <웃음> 그래야 야야 사케 짜리자고! 난 진짜 사케 짜리자고! <웃음> 자,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어, 바 그래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둥님의 아 음. 음. 음. 일단 애장품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생각을 하면서 선물해줬던 제품이고요. 위험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네, 호신 용품은 이런 건가? 나는 필요겠는데사이있으 아니요. 이거는 딱 위험한 상황에서 써야 끝나는 제품이에요. 어... 이래요. 오픈을 하는 순간 소모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어... 잠시... 아직 저도 오픈을 하네요. 저 그러니까. 처음 처럼 같은 거네요? 저랑 비교할 수없습니다 어? 그리고 아마 거의 대부분 모르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음. 혹시 손안야되는 물건인가요? 소안에 듭니다. 수류탄? 아나알것 같아. 저래야. <웃음> <거래한지. 웃음> <웃음> 어, <웃음> 혹시 맞죠? 원래 영국 이름은 수류탄. 얼마부터 시작하시겠어요? 5,000원 부터 시작합니원 5,000원 부터 시작합니 5,000원! 5,000원 맞습니다. 5,500원! 7 0 0원 7,000원! 만천 원, 만천원 만천 만천 나왔습니다. 만천 원. 어. 위급한 상황에서 만천 원에 생명을 구한 거예요 지금. <목소리> 만천원더 만천 있습니까? 만천 원. 여기서 끝나면 제저가요어 <목소리> 네. 진짜 끄덕면은. <웃음> <희디네요. 웃음> <진짜. 웃음> <웃음> 뭐, 뭐야? 아니 현대카드의 이월전시카드. 이 이제 위급 상황에서만 이제 사용하는 카드인데 이 참식인을 까면은 아니 현대카드가 그랬어. 아, 아, 그래서요 아, 카드를 이용해서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거기 아, 안에 아, 돈을 들수 있어요? 아 돈이 들어있죠. 아 얼마? 아, 아,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뜯어도 되는 거예요? 아, 저 뜯으면 궁금하긴 해. 어도뜯어이 뜯어도 뜯어도 뜯어도 뜯어도 뜯어도 뜯어도 뜯어도 뜯어도 뜯어도 이이도 뜯어도 뜯어도 뜯어 피해자, 보니까 왜피해자요왜피해자예요리 우리 많이 우리 적으로 되신 것 같아서 리우이 <목소리> <많이 목소리> 없네요 <부자지>? 자 우리 으로요리님의 <웃음> 애정품을 받아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어? 리 <웃음> 어, <그런 건> <웃음> <상침도> <웃음> <웃음>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만 거. 있나요? 실용성은? 아, 실용성은 무조건... 어? 사용할 수 있어요! 시약 정리가 <웃음> 얼마일 수 있어요? 값어 매일 쓰는 걸로 원 0원? <웃음> 저 1번이요! 0 0 0원2원만원만0 0원저 이거 2만원 하겠습니다. 2만 5천원! 2만 5천원, 2만 5천원! 3만원! 3만원! 아저 3만 5천원이요! 4만원! 4만원! 4만원! 0원에서 4만 5천원! 3만원! 어. 만약에 이상하면 뒤져요 4만원! 땅! 땅! 땅! 그렇습니다. 제발 영둥이랑 사이 좋게 해 주세요. <웃음> 제가 여러분들 네. 어어 뭐야? 어? <웃음> 지성판 <웃음> 와! 떨어져서 왔네요. <웃음> 아니요 소개 소개합니다. 앞으로 유진 씨의 자 <웃음> 유진 제일 유진 제가 애정 커밍 이유는 제가 이제 이번 년도에 처음으로 우울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아, 그때 저를 정말 도와주신거예요 그리고 이건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왜냐 이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거든 이걸 내가 들고 가야겠다 했는데 어느 친구 너무 아까워서 이제 속보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내가 벌써 나뉘었다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들고 나왔습니다. 여럿 7,0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5,000원. 1원만7 아, 0 0 0원1 7 0원만원2만0 0원 삼만 원3만원3습니다3만0 0원4만 원. 오. 원 4만 원. 역시 작가님 작가님. 4 5천원 아니 몰랐죠. 알아보기 말았었죠? 그거 뭐죠? 그때 <웃음> <목소리> <웃음> <웃음> 있잖아요. 저희 고양이가 그때 초코파이를 해가지고 초코파이가 조금 묻어있어요. 맛있겠네요. 와 오늘 이건 진짜 애정품이다. 아, 근데 진짜 많이. 이거 정성이 들어갔다. 유지 님의 친구인 도대장님의 애정 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제 거는 진짜 누가 사도 절대 손에 안볼것 같아요. 왜냐면 1 0개예요 10개? 네, 1개 아니, 10개. 있어. 어, 성품 어, 아닌데, 열개요 10개. 근데 살짝 취향은 살수 있어요. 아, 남자들도 안 돼요. 여자집왕도 어, 로해줘 옷인가? 제가 만약에 구매하면 착용할 의사가 있나요? <웃음> 어. 제가 뭐 선물해주면 여자분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서 10명한테 선물해주면 돼요. 오. 저... 어, 응. 형은 영화... 진짜 그런 네. 사정이 다르죠. 아, <웃음> 쇼핑꺼 얼마만씩 하셨어 3만원부터 실례합 3만5천원! 3만5천원 이 있습니다. 3만 원. 7천원. 3만7천원 나왔습니다. 어. 4만원. 4만원 나왔습니다. 아 아깝다. 어. 아 아깝다. <웃음> 자, 아깝다. 사실 비키니가 맞죠? 맞아. 제가 비키니가 세상에서 한 번도 이어본 적이 없거든요. 어. 10개나 생겼네. 올해 여름은 여러분들의 애장품 즐거우셨나요? 네 2023년 리플 애장품 경매 여기까지야